아,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곱창집은 어딘가요? 자 이거는 각자의 경험도 다르고 같은 경우에는 연남의 황곱이 가장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준이 깨졌어요 정확히는 갱신이 됐죠 소리 듣고 가시죠 처음에 곱창을 가지고 오셔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이 많이 튀 튈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때부터 기대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곱창은 되게 많은데 이게 실속이나 맛으로 연결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격도 15,000원에서 호주산 소곱창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염통까지 기본 서비스로 나옵니다 물도 한번 쐬다 보니까 잡내도 하나도 안 나게 되고 곱이 정말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? 저기 곱들 튀어나온 거? 김치가 비록 중국산이긴 했는데 근데 중국산 기... 김치 치고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실 기대 안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아 이제 한번 먹어볼 텐데창집에서 염통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맛있었고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해오시고 보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우보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곱 가득 찬게 진짜로 미쳤습니다 거의 대창급이에요 친구 곱창 진짜 냄새나면 잘못 먹거든요 근데 다 먹었어요 남은 기름에 이제 볶음밥을 해주시는데 무슨 볶음밥도 2 0 0 0원이에요 곱창 가득가득 넣어주시고요 김치와 기름이 만나서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하나 아쉬웠던 거는 밥 양과 정말 김치까지 너무 가득가득 많았는데 부재료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것들은 루맛있었습니다하나더 시켜서 같이 먹을 걸 그랬나 브라주과 브라운과 브라운과 브라운과 브라운과 브라운과 브라운과 브라운과 브라운과 브